여러분 미친 골대입니다. 일반 골대에 비해 크기가 많이 작아요. 백보드도 없어서 넣는 게 매우 어려워요. 선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오호를 준비했어요. 두경민 선수가 한골 넣을 때마다 이 그래픽으로 제작된 티셔츠를 10개씩 나눠드렸습니다. 과연 두경민 선수는 미친 골대에 몇 골을 넣었을까요? 자, 10개 쏠게 10개. 아나 아, 내가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오하실수있 이거 일단 오 오우 오 4에 2아그 아. 어. 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잠깐두개 넣었잖아. 굿즈 20개 있어? 네. 20개 아, 있습니다. 20개 이상 있대요. 오! 그러면 스톱 사장님께서 많이들이라고 5호 볼을 맞췄죠. 5호 볼. 변진영은 7호 볼. 지금 세개 3개, 넣지? 마지막. 어. 어우.